신앙인가라는 부분은 에, 그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받고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어, 미국은 자꾸만 그 어, 너는 무엇을 할수 있느냐 뭐, 화라유를 묻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물으세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 나는 어떤 장가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은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네 신앙이 옳으냐 너는 너로서의 하나님의 목적대로 있느냐 중요해요 그 우리가 다룬 것처럼 주님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 주님의 교회예요. 이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셨던 교회고요. 역사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역사 안에서 드러나지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이 주님의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맞죠? 맞아요 그런데 이 주님의 교회가 교회라는 말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쓰셨어요.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쓰셨는데 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온갖 그 사도들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을 잇는 속사도, 말하자면 교부라고 합니다. 속사도, 교부라고 하는데 온갖 그 교부 시대에 거짓이 난무예요. 제일 크게 난무했던게 영지주의입니다. 이그노티스, 영지주의. 그, 어그 지식으로 그 지식으로 여기 이런 영향이 이제 만이교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영지주의가 나오고 또또 또 대표적으로 나왔던 것이 어 마르키온. 그어 성경 전체를 네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빼버리는 인성만 가르치는. 그래서 성경도 어 이렇게 뭐 사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만 인정하고 누가복음에서도 어느 앞 부분 인정할 것만 인정하고 기도서나 디모데 후서는 아예 빼버리고 그런 말키온 그리고 어 가장 크게 문제로 뭐 대두되는 게 도나티스트 같은 그런 무브먼트 온갖 이단들이 다 갈래갈래 다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여러분 이런 거는 타협하면 안 돼요. 이단, 천주교, 로만 카톨릭. 이단이에요. 돌을 들어서 때리면 맞지, 맞겠지만 이단입니다. 이들이 잘못된 부분으로 나간 게 로만 카톨릭이 주님의 교회로부터 나간 거예요. 이들이 나갔던 그 이유는 어, 성경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이단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예, 물론 어, 성경 66권 외에 이들이 어, 외경이라고 하는 그 거짓된 것을 여전히 성경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 외경 안에서 지금 그 연옥이라든지, 연옥, 연옥교리, 그리고 뭐 마리아 아, 황후설, 그 다음에 황후설, 마리아가 황후입니다. 하나님의 뭐그 그, 황후고 마리아 승천설 이런 게다 로만 카톨릭이 근거로 삼는 게 성경 66권이 아닌 외경에서 다 끄집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66권 바깥으로 나간 게 로만 카톨릭 천주교입니다 이, 이 속에 연옥이 있다 보니까 연옥은 뭐예요? 연옥은 어디예요? 천국과 지옥 중간이 아니라 지옥 가장자리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인데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면제시켜주면. 어? 거기에 그 돈이 <웃음> 땡그랑하고 떨어지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연옥교리가 있다 보니까 림보교리도 나오는 거예요. 림보. 그러니까, 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에, 났던 사람들, 이렇 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 그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들, 그러나 위대한 사람들이잖아요.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것에 대해서 동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런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우리 강씨 형님인 강제구 소령 같은 분. 폭탄을 끌어 안고 죽었는데 이런 분이 강제구 모르셔요? 어, 모르셔면 뭐 그냥. 강감창. 네, 강감 감감찬. 아무튼 이런 분들이 지옥 간다는 것에 대해서, 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장애우로 태어난 인식, 인식,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우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또그 유아들, 유아림보. 이들은 다그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가장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해주면 그들이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이 쭉 어디로 올라가요?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게이 거짓된 교리가 로만 카톨릭이 가르치는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교리 속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유일한 중보자여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들의 교리를 제대로 공부하면 없어요 여러분 천주교회도 그런 구원 받을 사람이 없느냐? 아니에요 천주교회도 하나님이 구원할 구원의 자녀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천주 교리에는 없어요 천주 교리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으면서 고민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천주 교리가 가르치는 곳에 들어오지 않는 우리,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열심히 교리를 가르치는데 교리 안에 안 들어오고 자기 밖 다른 영역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들어와 있지만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적 바른 양육과 교리 속에는 안 들어오고 적당하게 신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 에덴교회 출석한다고 구원을 받나요? 그건 별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주교회도 구원 시킬 하나님의 자녀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이런 구원 말고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또 공로를 통해서 공로 사상 인여공 뭐죠? 마리아나 베드로나 안나스나 루터가 계속 그 기도했잖아요 자신의 죄 때문에 막 힘들어하다가 루터가 한 기도문을 보면 오성성 성 안나스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안나스 당신을 의지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자신의 구원과 죄를 위해서 안나스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 그런데 그게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을 때 사제였을 때한 거예요 고해성사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로만커틀릭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500몇 년이죠? 17년 하나님은 마틴 누터 사실은 1510년 누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종교개혁의 포문을 계속 여기서 방구를 붕붕붕붕 끼듯이 하나님은 이 안에서 앞서서 1517년 이전에 하나님이 이 잘못된 그 종교 이걸 개혁하는 일에 그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때 1517년때가 루터의 종교교육 때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쓰시게 정확한 타이밍 때였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막 나오면서 성경이 보급화될 수 있는 르네상스 인문화가 시작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루터를 통해서 루터가 처음부터 때려업자 이건 기독교가, 이건 종교가 아니다라고 해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1517년 비텐베르크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교수였어요. 그 대학교 들어가는 입구의 성당에다가 90몇 개조? 5개조. 항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서 붙인 이유는 이것에 대해서 좀, 음, 좀, 우리 한번 디스커션을 해보자. 한번 논의 좀 해보자. 어? 그런 취지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루터가 95개 주 방망문에서 이슈화하고 다뤘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근본은 종교개혁의 근본은 면제부가 아니에요 사제주의예요 이 사제주의가 면제부를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제주의가 뭐죠? 우리 토테니즘에 보면 샤머니즘 쪽으로 무당이 어, 신과 이 사람들의 중간, 중매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신접하게 하는 일 그리고 무당이 막 신접하면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그 무당을 통해서 만나지고 막 그러는 거죠 신접화시키는 거이 어, 사제주의가 딱 그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사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사제를 통해서 뭔가 나에 필요한 거 죄도 고, 고 고해하고 그죠? 고해 성사가 그거잖아요. 그다음에 종부 성사. 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죽기 전에 그가 사제를 통해서 종부 성사. 죽기 전에 그죄 사함의 사제로부터 받아야 그 남겨져 있던 죄가 다 씻겨지고 천국 들어간다. 뭐 이런 이 사제주의 철저하게 이 사제들이 사용했던 성경 이들이 그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성경이라고 갖고 있었지만 제대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성경을 읽지도 않고 가르치도 않고 자기들도 몰라요 어? 여러분 미사, 여러분 미사 뜻이 뭐죠? 미사라는 말은 이제 그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가십시오라는 라틴어의 뜻이에요 미사라는 말이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누구만 남으라는 거예요? 예. 이제 여기에 영세. 영세받은 사람들만 남으세요. 그리고 이제 영세받은 사람들과 성찬을 합니다. 라는 게 미사의 의미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영세받지 못한 사람은 나가세요. 예배 끝났습니다. 라는 게 미사거든요. 그런데 그 미사 속에서 하는 말들이 라틴어로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못 알아들어. 하는 사, 사제인 자기도 성경에 대한 그 뜻을 연구하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몰라. 라틴어를 몰라. 어, 미세라티쿤, 뭐, 뭐, 전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성경이 감추어져 있죠. 이 성경이 열려있지 않죠. 덮어져 있죠. 성경을 감췄단 말이에요. 성경을. 이 성경이 감추어진 것에 대해서 루터가 사실은 이 사제주의 문제를 건드린 거예요. 그 특별히 고해성사 문제를 건드리면서 루터의 방방문 595개조 방방문제 1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마가복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본의 뜻은 계속해서 회개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신자의 삶 일생 동안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어? 한번그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뭐 자백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그 회개의 가르침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생 동안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것이지 나는 한번 회개하고 큰 죄는 천주교는 대죄와 소죄로 나뉘어집니다 죄가 큰 죄는 예수님 통해서 해결받고 작은 죄는 고해성사나 선행이나 잉여공로나 이런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지속적으로 평생토록 회개하라는 것이 성경의 뜻이 아니냐.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다. 이게 일문이었어요. 이거 갖고 싸운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그 근거들이 당신들이 면제부하는 거, 사제주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한 겁니다.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이 사제주의가 과연 성경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사제주의. 오늘날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요. 신학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누구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 이게 사제주의라니까요. 아니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왕 같은 이라는 게왕 원래 뜻은 왕가예요. 왕 같은이 아니라 왕가예 로얄 패밀리. 왕가의 제사장이요. 또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끌어내신 뭐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라고? 선포하라고. 그게 선지자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삼중직은 신약과 구약 안에서 누구만 갖고 있냐면 오직 예수님만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뭐를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삼중직을 가져야죠 삼중직 동의하십니까? 두 분이 동의를 안 하시는데 물론 입은 안 열었지만 마음으로 동의하신 거로 제가 알아요 이, 이, 정말, 우리, 정말 이렇게 훌륭한 제자입니다. 예, 첫 사람, 아담에게도 주어졌던 게이 삼중직인데 이 삼중직을 잃어버린 걸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중직을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신 것이고 그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이 삼중직을 도로 찾은 거죠. 그러니까 루트에 싸운 것은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삼중직이었어요. 사제주의와의 싸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면제부로 생각하는데 면제부는 그건 표면이에요. 표면. 중심은 사제주의예요. 그래서 루터가 했던 게 뭐냐면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서집사님 빨간 거안 갖고 오셨죠? 매직. 어디 있어요? 아, 예, 있으면 갖다 주세요. 오케이 없으면 말고 있어요 빨간 거? 그러니까 모든 건저쪽에서다 숨겨놓 이게 뭘 맛있는 거라고 진짜 이러시다님뭐좀 숨겨놓지 좀마아 그래 나오네 잘 나오는데 이 좀더 가야 돼. 종교 개혁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주님의 교회로 가자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로 가자는 건데 이게 뭐에 대한 것이냐면 종교 개혁이라는 게뭘막 개혁한다니까 막 뜯어고치고 막 짓밟고 뭐그 그건 개 악을 하자는 게 아니라 개 악을 하자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아그뭐 개혁 리바이브 그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냐면. 원래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내용 그대로 오직 성경 성경으로 오직 성경이죠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 가자 라는 게 이게 뭐다?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잖아요 왜? 성경 바깥으로 나오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사제주의가 나온 거죠 삼중직을 포기해버린 거죠 성경 바깥으로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삼중직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지 않고 돌려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성도가 어, 아니 뭐, 뭐 말씀 전하는 것은 목사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뭐 하는 것은 장로 가는 거고 뭐 하는 것은 집사가 하는 거지 성도는 뭐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바른 것을 서포트하고 바르게 가이드하는 쪽에 있는 거지 목사만 말씀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날, 그, 이렇게,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성도분들이 수요일 날 말씀 전해보는 거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말씀 잘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드러나는 사람을 제가 신학교에 보내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래요. 어? 왜냐, 정말 탁월한 목회자는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신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막 어쩌질 못해요. 막 나는 정말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의사고 나는 세상에서 많이 버는 변호사지만 우리 있는 변호사는 돈못 벌어요. 인권변호사 별거예요. 나는 그 그렇지만 나는 이것보다는 나는 이 일에 대하여 나는 정말 기쁨이고 생명,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다 하다. 다른 어디 시험보다 안 되다 안 되다 수능도 안 되고 학력고사도 안 되고 점수가 안 돼서 에라야 그냥 신학교나 가자고 대학은 가야 되니까 그렇게 가는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나오는 목사들이 다저 같은 사람 나오는 거잖아요 응? 그거 아니에요 가장 탁월한 자 가장 똑똑한 자 가장 겸손한 자 가장 그, 어, 그, 정말, 그 정말 그 안에 은사가 풍부한 자가 가장 먼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첫것 첫 소산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교회에서 그게 발견되어야 해요 가르침의 은사, 섬김의 은사, 사랑의 은사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그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걸 교회가 다 기도하고 물질로 서포트하고 그리고 그, 그, 그가 교회에 와서 그것을 또 섬기고 하는 것을 이 교회가 목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교회가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의 중심이고요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이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어, 우리 이 개혁신앙 안에서 이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오직 성경 속에 뭐가 오직 있어요 오직 오직 뭐가 있어요 오직 성경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나요? 성경은요 음, 구약과 신약을 그 우리 그 한약 다리듯이 막 다려가지고 막꽉 짜가지고 뚝 하면 뭐가 하나 뚝 떨어져요 한 방울이 뚝 떨어져요 뭐가 뚝 떨어지죠? 네. 그리스도의 피한 방울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다 이것도 뭐 물론 이 말이 다 물론 우리가 다 모르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누가 보면 24장 말씀 44절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시편 시가서와 선지자의 글이 다 누구를 가리켜 기록됐다고요?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가보면 이 두루마리 책이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다고 직접 말씀하시죠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야 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개시한 책입니다. 개시. 리빌레이션. 하나님의 아포칼립투스.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을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열어준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라. 착하게 되라.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 되라. 그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가 왜 와야 됐는지,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 예수가 한 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서 예수가 누군지,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왔는지, 왜 죽었는지, 왜 살아났는지, 왜 다시 오시는지 그 예수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뭐죠? 그 다음 뭐예요? 오직? 예, 오직 은혜 오직 은혜는, 오직. 여기에 오직 은혜라고 지금 이 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은 뭐냐면, 은혜 외에 다른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인간의 면제부, 인간의 공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오직 100% 아니라 120% 오직 은혜밖에 없다. 어? 이게 지금 여러분 이 개혁신앙을 지금 1570년 루터와 함께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이 동일하게 외쳤던 것이 이거예요 개혁신앙의 중심이고 근간입니다 지금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 성경 속엔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그리고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다 여러분 열심히 대답하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아멘이 그런 거예요 아멘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지만 아멘 맞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정당합니다 또 아멘 그것이 내 나의 것으로 내 것으로 내가 받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어? 여러분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되는 게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오직 뭐예요? 믿음 여러분 은혜가 은혜가 은혜 되려면 은혜가 은혜가 되려면 믿음 아니고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나는 믿었다라고 하는 공로 공로, 공로 나는 믿었고 쟤는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하는 공로적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오직 믿음 할때이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통로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통로. 수단. 수달이 아니라 수단. 도구.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의, 거룩, 그리고, 어, 구원함,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 이 모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이 모든 것이 나하고 나라는 나는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끌고 와서 막 이걸 하나를 또 가지고 와서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이걸 갖는 내 믿음의 어떤 방법들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연결되는 거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기로 연결되는 이 파이프. 어? 이 길. 요게 믿음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것이 내 것으로 이렇게 주입이 되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길, 뭐 없이는 안 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자랑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은혜죠. 이것은 내, 내가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 같은 자가 이걸 도저히 가질 수 없는데 난 이게 왜 믿어졌지? 은혜구나.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그래서 이 믿음이, 믿음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개혁자들이 얘기했던 믿음으로 이해를 안 하니까, 오늘날 그 광신자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뭔가 막, 그, 어? 저희 할아버님이 저희 첫째 아이 이름 짓 낳고서 제가 이름 여쭤보니까, 신자라고, 이름 지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성을 붙여봐요. 강신자, 그게 되겠어요? 둘째 낳고서 또 부탁드려 둘째 딸을 낳거든요 뭐낳냐 여자의 지저분아 낳았구나 신자가 어떠냐 <웃음> 예. 오늘 날 광신자가 되는 것은 이 믿음에 대한 자기 주체적으로 자기가 뭘 해야 되는 행위적 그래서 공로적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기도를 잘잘잘잘 잘, 잘, 잘, 그 다음에 뭔가 막 봉사를 할때 그냥 막 잘하고, 헌금도 막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자랑이 없어져야 돼. 하는. 뭘 하는데 그 안에서 자기의가 나오면 그런 그, 그 사람은 그냥 그게 믿음으로 한게 아니라 뭐로 한 거예요? 네. 그 믿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은 공로적 믿음이에요. 이 공로적 믿음은 오직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윤구지사님 같은 경우 그래, 됐다. 이제부터는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 사람은 은혜가,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어? 아시겠죠? 어. 그래서 여러분, 누가... 교회를 사랑하고 누가 헌신하고 누가 봉사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된 자.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으로 나올 때는 자기의와 자랑과 칭찬과 알아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다? 기쁨으로 여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알아주지 않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내려와 봐라. 그래? 내려갈게. 내려가가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 뽑아가지고서 막 정수리 꼭 찍어놓고 그리고서는 다시 내가 다시 올라간다. 자기가 알아줌을 하지 않죠. 예수님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3장 그 기도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수고했고 내가 얼마나 제 마음속에 늘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때만 이제 교회 떠난다고 하면 쫓아가서 어떤 분은 그러더래요? 나가면서 이동안 자기가 했던 헌금 돌려달라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 그동안 했던 헌금 돌려달라고.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속에서. 속에서. 내가 했던 기도 돌려달라고. <웃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피 터지면서 외쳤던 설교 돌려달라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서로가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누가 자랑이 되거나 누가 했다라는 것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나오는 것은 그가 은혜다 믿음이다라고 말하지만 개혁주의자들이 말했던 오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개차반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신칭이 이신득이 됐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처음엔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 이신칭이는 오직 믿음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나에게서 자랑이 없다는 것에 대한 막그 몸소리 치지는 닭살이 돋는 것에 대한 감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갔어요? 그 다음에? 그래? 하나님, 예수님만 믿으면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한번 구원,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번 받은 구원은 끝까지 구원되는 거네 하고서 막 살았죠 그래서 루트, 루터 이후 30년 뒤에 나타난 칼빈이 당신이 거듭났냐 거듭났느냐 거듭났다면 같은 카테고리에 뭘 묶었냐면 기독교 강요를 보면 회심하고 성화를 같이 묶어버렸어요 당신이 거듭났다면 중생했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고 믿는 게 있고 그리고 당신은 거룩이 같이 있어야 돼 거룩하지 않는데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양면인데 칭의가 원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결과는 성화여야 되는데 성화 없이 칭의를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의롭다고 선포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함을 갖지 않은 구리 안에서 어떤 의가 나간다는 건 거짓이고.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거룩이 안 나온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면 나오겠지요가 아니에요. 성화는 시간이 걸려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칭의가 이루어진 순간 하나님 쪽에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 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고 나를 관계성을 회복시켜준 것만 관계성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을 아는 깊이로 나아가는 건데 나는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천천히 그 깊이는 처음에 쑥 들어갈 수도 있지만 천천히도 나아갈 수 있어요 갈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칭이가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해주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칭이가 되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 내가 나를 만족시키고 내 행복을 추구하는 데서 하나님을 만족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배부름이 내 안에 자꾸 들어와지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웨스민스 소유리 문답 제1문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답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대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소율의 문답 질문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단수로 묻는데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 두 가지 답으로 말해요 그 말은 하나님을 영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 이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소리.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재정부장이 좋아하죠. 우리 교회는 뻥크 나면 재정부장이 다 메꾸게끔 돼 있어가지고, 전 목사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재정부장만 좋아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그럴 때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 뭐죠?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어? 여러분의 간절함 속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 뜻이 내 뜻되게 하는 과정이에요 내 뜻을 고집하는 것으로 시작할지언정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서 기뻐서 하는 기도로 들어가서 그런 사람만이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 뜻되게 하는 일을 원하고 그것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이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필요 없어요. 기도는 오래 한다고 그게 그 잘하는 기도냐, 줄줄줄줄 나오는 막 그런 기도가 잘하는 기도냐, 투박투박 하지만 그 다음에 짧게 하지만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그 뜻을 받는 게 옳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성경을 정독하고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순간 멈추시고 그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막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그 하나님에 가서 사랑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매주알 고주알, 음, 응? 막 이거 미주알 고주알. 네, 네, 네. 자, 그리고 오직 믿음 속에서 이네 가지 속에서 또 하나 가장 이 중요한 개혁. 바 우리 개혁자들이 외쳤던 또 하나의 솔라 파이브 솔라 이게 지금 파이브 솔라입니다 파이브 솔라 S-O-L-A 파이브 솔라인데 이 개혁주의자들이 주... 외쳤던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그 성경 속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였죠? 오직? 오직? <목소리>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앞에 붙어있죠? 어? 붙어있죠? 이따 나가면서 보세요 오직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 떼우스란 뜻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것은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은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겠다 나는 여호와만을 목적으로 두겠다 이, 이 다섯 가지가 성경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요. 이것을 딱 세우고 있는 근간, 뿌리는 뭐냐면, 이 다섯 가지를 딱받치고 있는 디딤돌과 같은 뿌리가 있어요.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개혁, 내가, 어,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당신은 어느 교회 다녀요? 어, 저 에덴 개혁장로. 개혁이 뭐예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야, 뭐 성경에 나와요. 개혁이라는 말. 이런, 개혁이 뭐예요? 뜯어 고치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개혁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개혁신앙의 근간, 이 파이브 솔라를 바치고 있는 근간이 여기 있어요. 뭘, 뭐, 뭐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과 오직 은혜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오직 오직 오직을 바치고 있는 개혁주의 개혁의 근간 뿌리 뭐죠 한강지 네. 성도님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어쩌면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저렇게 잘알까 어? 뭐예요 한결이 얘기해 봐 컨닝하지 말고 절대 주권, 여러분, 이게 상이 주권, 주권 사느냐, 죽느냐, 이, 이 다섯 가지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그 시금석, 바로메타 결정은 어디에 달렸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입니다 이러, 이러면 뭐 그렇고 저러면 이렇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내가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내 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다 이거 이 환경 내가 이렇게 누구와 결혼하고 전 정말 결혼 잘했어요 그리고 누, 난 누구와 이렇게 그, 그 이런 비즈니스 속에서 이렇게 어렵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이 상황이 하나님의 틀림없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조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어야 할 분명한 일이었다. 이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환경 나 만나야 된다. 이 상황 내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다 내가 한한 한 팔이 부족하고 내 안에서 어떤 어떤 부족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개혁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이 다섯 가지, 파이브 솔라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신앙이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로 흘러가는 바른 교회의 신앙, 바른 정통 믿음의 신앙생활 할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신앙에 대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문을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와서도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 거짓된 겁니다.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서야 이 다섯 가지 파이브 솔라가 우리 안에서 우리 것으로 풍성해지고 누려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오늘 이게 이건 서론도 아니었어요. 사실 진짜 지금 이거 이거 하려고 오늘 시작한 것도 아닌데 오늘은 이것이 아닌데 여러분 어쨌든 이것부터 좀 알아야 저희가 지금부터 들어가는 내용들을 이루십삼이잘안 찌워지네 자아 뒤로 돌리면 돼요 오 그러네 이따 일단, 일단 뒤로 돌릴게요 자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안에서 어, 우리가 왜 개혁신앙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하나님의 절대주권신앙 안에서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예배의 문제고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한 문제예요 구원이 이게 에 어떤 구원이냐? 이게 대체 어떤 구원이냐? 어? 어떤 구원이냐? 구원이. 이게 구원 그러면 그냥 장소적, 환경적, 천국 가는 거 이게 다 구원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이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은 종속적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아주 데피니션을 너무 잘 내리셨어요. 뭐라고요? 천국은, 예, 장소적인 천국은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런데 그거는 따라오는 것이고 존재적 구원, 환경적 구원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서 이 개혁신앙이 가르쳐 주는 개혁신앙의 구원입니다. 보금주의 노선에서 말하는 죽어서 천국 가고 천국 가면 뭐 금은 뭐 보석 깔리고 뭐 그런 곳에서 하는 그런 상, 그 환경적이고 상황적이고 그런 장소적인 구원, 예, 물론 그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으니까 그런 장소적 개념이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서 갱신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구원이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내가 어? 내가 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내 구원의 기쁨으로 이것이 나의 그 구원받음의 즐거움으로 되었냐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다루어지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구원 그러면 그냥 자, 자기, 자기가 환경과 상황에서 피안 하는 고통, 눈물, 슬픔 없는 것 그건 따라오는 것이고 그것이 주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위에서 뭐가 서 있다고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제대로 성경적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 구원의 목적. 왜 구원받았는가? 왜 구원받았는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님과 흔 함께 살고 싶어서 나는 그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잘못된 그 비거룩한 부정한 것들을 내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케 회개하는 이 땅에서 거룩해 되어지는 그 싸움을 이루어져가는 그거 한다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어, 이게 다만 장소적으로 이해될 게 아니라 존재론적인 구원을 어, 해야 되죠 그리고 이 구원의 문제 속에서 어, 구원을 받았다는 게 대체 내가 이제 구원을 구원을 근데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과연 성경적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분적 구원만을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구원은 신분적 구원만이 아니라 수준적 구원이 있어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삼시제를 다룹니다. 구원받았고 받고 있는 중이고 받을 것이고 아시죠? 이 삼시제가 구원 속에 있는데 이 삼시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 천국은 그렇게 확신하면서 대체 어떤 천국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천국인 줄 알고 눈을 떴는데 틀림없이 지옥일 거예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 라스베가스, 뭐, 빠친코 좋아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그거 다 있습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가 없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 우리의 악이 막 그냥 그, 그냥 하루 밤새 꼬박 해가지고서 했는데 그 보니까 남은 거 보니까 뭐 일불 남은 거야. 내가 뭐한 거지 내가? 인생을 내가 꼬박 2박 3일을 이 짓을 했는데 남은 게일부이야 그렇게 무한반복되는 곳이 지옥이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그 허무함과 비통함이 이 땅에서는 그런 거 하면서 회개할 기회라도 있지. 이 땅에서는 회개해요. 그런데 지옥은 회개 못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그 비참함이 지속되는 거예요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만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우리 한어린가가 그말 듣고 쇼킹했잖아요 어? 지, 지옥에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주일학교에서 그거 가르쳐주고 나니까 우리가 어? 그 주일학교 학생 우리 한어리가 어? 지옥에서는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대요 지옥에 하나님 계셔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 에, 이 구원이 성경적 구원이 대체 어떤 구원인가 이 구원을 에,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특별히 구원을 이해할 때 우리가 세 번째 신경 써야 할 것은 구원은 이 삼시제 속에서 반드시 프롬과 투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은 어디로서부터 나오는 거죠 엑스도스 출애국 애국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다였어요? 아니죠 광야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난으로 들어가야죠 그 그러니까 구원은 반드시 프롬과 투가 있어요 프롬이 뭐냐 어디로부터의 구원이냐 어디로부터의 구원이냐 사실은 나로부터 이 하나님께로 구원이에요 이 나라는 존재는 사실은 죄입니다 죄는 뭐냐면 내 영광이에요. 내 영광, 내 영광, 어? 내 영광. 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은 누구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결국은 죄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만족하고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누구에게 선행을 하는 이유, 천주교가 하는 것지처럼 그런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조차고, 나기쁘자고. 근데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고 그리고 사회의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게 내 영광이 죄예요 여러분이 평생을 성교사님이 계시지만 평생을 내가 내집 포기하고 정말 언어도 서툴고 정말 그런 악골골짝 빈들 같은 곳에 가서 평생을 했어요 평생을 수고하고 애썼어요 우리 성교사님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이유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안 알아주면 하나님 저 속상해요? 어? 하나님 그러기 없기에요 내, 내가 얼마나 선교화을 통해서 얼마나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목회를 통해서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었는지 내가 장로로서 봉사하면서 얼마나 많이 교회를 섬겼는지 그거 다 죄라니까? 아, 진짜 여러분들 이런 거 부정하는군요. 그게 죄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대뜸 죄인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그래, 이판사판, 공사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염려하지 말고, 나 아무것도 안 할. 이래도 죄고 저래도 죄라면 아무것도 안 할. 나쁜 샬람들이죠. 이게 아주, 아주 그얌체 같은. 정말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다 소리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구원, 개혁주의가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개혁주의가 말하는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나니까 차별상급론 그리고 뭐 천국에 가면 은뭐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는데 무슨 뭐 상급이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때도 기업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할 때도 기업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 장세기 그 17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라고요? 네, 상급이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신대요 여러분 어 우리 최영옥 성도님과 최동명 성도님의 그 관계 그리고 이분들의 알을 제가 이분들을 사랑하지만 이두 분이 두 분을 아는 만큼의 깊이만큼 제가 모릅니다. 당연해요. 그죠? 제가 이분들만큼 서로 싸우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모른단 말이에요. 이분들의 어떤 것에 대한 가치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떨 때 기분이 좋아지고 어떨 때 나쁜지를 제가 모르세요. 두 분만큼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이 뵙게 되는 분은 성자 하나님을 뵙습니다. 성부와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못 뵈요.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안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고 그분을 뵐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물론 영원이라는 겉 속에 시간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그 상급이 뭐냐라고 할때 신학자 핸드릭스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의 더 깊은 인격적인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면에서 볼땐 시간이 존재할 수 있다고 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불멸하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은 분멸적 존재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도 영원 속에 살지만 그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알아가는 면에서. 배워가는 면에서. 묻습니다. 그, 예,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그, 지금처럼 성경책이 있을까요? 여기서 자기 나이만큼 성경책을 안 읽은 사람은 일단 회개하세요. 어? 나이 자랑하지 마세요. 내 나이를 얘기할 때 이제부터는 에덴개혁장로교에서 나이 얘기할 때 성경을 자기가 몇번 읽었는지로 얘기하세요. 몇 살이십니까? 몇,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저몇 년생입니다. 하지 마시고. 아, 제가 혹시 이것도 오해받으면 안 돼. 아, 내가 아까 밥 먹으면서... 목사님은 66년생인데, 자기는 뭐 60년생이라니까. 목사님, 벌써 이게 에? 나이 갖고 지금 그,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 써야 되는 거예요. 나이만, 근데 육적인 나이는 먹을 만큼 먹고, 육적 나이는 꼬박꼬박 챙겨서 먹으면서 평생을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성경 한 번을 제대로 안 읽어. 응?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펼쳐주시고 성경에 있었던 낱낱이 그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들을 그때 막 얘기할 때 우리는 가슴을 칠 거예요 아직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난 것이 수치고 여호와의 그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 너희가 흙에 기록된 것이다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이런 말씀 여러분들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온 것이 흙에 기록되어진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어이, 그런 게 어딨어? 천국가서도 그말 해보세요, 한번. 이 악한 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 로만 카톨릭이 그 가둬놨던 성경을 하나님이 그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여러분 성경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덴 북방의 특징은 주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모르게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모르면 저 주석 참석하세요. 박윤선 박사님 전집 주석 다 갖다 놨어요. 읽으시고 그래도 모르겠거든 랑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장로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지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부지런히 이곳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또 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이곳에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특징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으로 나타나요 어떤 것은 연속입니다 어떤 게 연속일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서로 못 알아볼까요 알아볼까요 물론 여기서 알아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웃음> 아, 나 저희 연수 같은 인간 천국에서는 보기 싫다 천국에서는 난 정말 피해 다녀야겠다.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알아봐요. 알아보는 게 당연하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왔을 때 제자들이 알아보잖아요. 어? 알아보잖아요.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입는 게 우리의 천국에서의 우리의 몸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다른 어떤 몸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육신, 육체를 우리가 그대로 같이 갖게 되는 것이 그 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떤 것에 연속성이 있냐면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내가 성경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눈물 10편, 65편에 가보면 내가 흘린 눈물을 주의 눈물병아리에 담아주신다 그거 있어요 다 똑같지 않아요 주를 위하여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것이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가니까 너도 나도 똑같 물론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아요. 그러나 똑같지만 아는 깊이와 내용과 그, 그 안에서의 달콤함과 황홀함과 맛보았던 것은 같지 않아요. 그게 상급이에요. 그게 상급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10편에 보면 여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가 여와를 기뻐해. 그런데 내 마음의 소원이 뭐야? 테슬라 사는 거야? 내 마음의 기쁨과 소원이 여와를 기뻐하는 거야. 여와가 즐거운 거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럼 여와를 또 기뻐해. 그런데 또그 기쁨의 소원을 또 이루어. 하나님에 대한 기피와 기피와 기쁨과 기쁨으로 자꾸 들어가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속이 된다니까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개차반으로 뭐 하나님에 대해 성경 공부고 말씀이고 한가족 특강이고 다 그냥 안 하고서 자 대충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같아진다고 사도 바울하고 동급이 된다고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설교하지만 한편 강도가 복음을 만난 그 강도가 낙원에 가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받은 구원 지금도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아직 육신이 부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 부활되면 우리도 개인적으로 죽으면 낙원에 가요 예수를 믿으면 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우주적 종말이 발생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한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 가죠 그런데 그 낙원에 있다고 해서 또그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사도바울과 한편 강도가 같아진다 물론 장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죄가 없는 곳에 가지만 그가 하나님을 아는 내용과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눈물을 통해서 맛본 하나님은 같지 않다 상급이에요 달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이게 억울하세요? 내가 이 땅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저 집사보다 내가 더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렸는데 똑같이 천국에서 같이 만나? 어이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기쁨을 모르고 겨우 턱걸이로 겨우 그 한편 강도처럼 들어간 천국에 그곳에서 출발되 우리는 벌써 여기서 하나님을 맛보고 천국을 누려서 간그 들어간 천국 안에서 그냥 그 주님과 좀더 제자들을 열두 제자 중에 그 사도 요한이 주님에게 가장 가까이서 사랑을 나눴듯이 주님 가까이. 주님을 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좋으니까 어? 아시겠어요? 불연속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죄가 뭐 생각나고 또 죄에 빠지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불연속되고 또 시간과 공간에서 제약받는 것에서 자유로울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천사의 수종을 받는 지금, 지금의 상태와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그 지위와 신분의 상태에서 뚫을 거예요. 전혀 다른 어, 천국에서 제가 안경을 쓰고 있을까요? <웃음> 쓰고 있더라도 전혀 불편이 없이. 아마 이 안경은 있으면 안경 알은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이 아빠는 절대 라식 수술을 하지 말라고 안경 써나 써야 그나마 봐줄 수 있다고 그래도. <웃음> 그러니까, 이 천국은 내가 불편해서 써야 할 안경은 없어요. 그죠 멋있게 이렇게 뽀다구 있게 하고 싶어서 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전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때문에 절망하고 그러는 천국은 불연속이라는 것.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아멘 안 하면 3시까지 가요. 그래서 예배와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다룰 겁니다 그래서 다음 그 사실은 지금 구원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 그림을 그리려고 했어요 제가 짜잔 제가 그리려고 했는데 그이 그림은 에, 우리 에덴개혁교회성도라면 제가 이 그린, 그림만 딱 보고 설명을 다 여기다 할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남성들 양육 공부하는 남성들은 저희가 마지막에 특히 인도자들은 이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떤 설명도 안 해도 이 설명 여기 안에다가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비밀의 진리들을 어 12월 첫째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십자가인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이 안에서 채워지는지 여러분들 이거 어어 어 어디 가도 그림책 이거 없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또또 또 하나의 그림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림인데 그건 제 석사 논문 때 제가 썼던 그림이고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 이걸 오늘 사실 이거 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거 해주세요 하는 분 남으세요 그럼 할게요 네 이거 1시간 반 걸립니다 1시간 네. 반그근데 네. 그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개혁신앙의 구원을 누구한테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우리 12월 달에 이거 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 믿음의 개혁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경적 구원을 일으켜내시고 그리고 그 다음 우리에게 바르게 예수를 믿고 바른 구원신앙을 하며 바르게 예배하고 바른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남는 그 일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신앙 절대주권신앙 위에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이 개혁신앙의 모토와 분명한 방향을 놓치지 않고 신앙하는 우리 에덴 개혁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